2번째 리뷰 짠 네네치킨 청양 마요치킨 가격은 18,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네네치킨 신메뉴 청양 마요치킨인데요 그럼 구성부터 볼까요? 구성은 프라이드치킨청양파 청양고추 청양마요소스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양파를 진짜 많이 줬어요 <웃음> 음 제가 알싸 하다 많이 안 먹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매워요 아 청양고추를 씹어서 매운가?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한번 이 소스만 따로 먹어볼게요 양파랑 음이 소스 자체는 그렇게 맵지 않은데 이 청양고추 토핑 때문에 매운맛이 추가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집메뉴를 보고 프라닭의 고추마요가 생각이 났는데 이 프라닭과는 완전히 다른 치킨인 것 같아요 우선 고추마요는 할라피뇨의 양념 범벅된 약간 이국적인 매운맛인데, 이 네네치킨은 청양고추의 프라이드 베이스로 한국적인 오. 매운맛이 강하더라고요. 양파의 아삭함과 이 부드럽고 매콤한 마요소스의 조합이 전 좋았는데,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도 이 청양고추 토핑을 빼고 이 마요소스만 같이 함께해서 드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좀 아쉬웠던 게 전바점일 수도 있지만 양파의 쓴맛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양파의 상태에 따라서 도 맛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크리미어니언 메뉴 좋아하시면 은 어? 저는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크리미어니언의 매운맛 버전 같아요대구매 의사는 이걸 먹을 때 뭔가 이 치킨에 바로 뿌리는 것보다는 이 양파랑 청양고추랑 이 소스만 따로 버무려서 이렇게 오, 하나씩 올려서 먹는 게전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후라이드의 바삭함과 이 소스의 부드러움도 같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. <웃음>